구름이가 방에 쳐들어왔어요. 천둥 쳐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여기까지 왔대요. 졌잖아요. 그래가지고, 저희 집 구름이가 천둥번개를 정말 무서워해요. 그래서 막 울고 이러더니, 원래 밖에서 걔가 자는데, 비 오고 천둥번개칠때 무서워하니까 집안에서 자거든요. 근데 이제 거실에서 자다가, 거실에 아무도 없으니까, 2층 지금 방에 올라와가지고, 계속 제가 준비하는데 졸졸졸 자다니더라요 을걸면이 많은가 봐 오늘 점심에는 빕스에 가서 점심을 먹는 날이에요 요즘에 계속 다이어트도 시어 먹었는데 점심에 오늘은 많이 먹겠네요 운동도 하러 봐야 되는데 어 회사 가서 고구마 먹어야지 빠이 후염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가 힘들어서 엄마한테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뿌리가 꼬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올리브영에서 사온 걸로 미러 애쉬로 할 거예요 지금 이 갈색깔로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이 색깔로 염색을 했던 머리입니다 이거를 음 이렇게 여기 솔이 달려있고요 유통했다가 이거를 넣은 다음에 섞어서 이거를 끼워서 바르면 끝이야. 왜? 나 염색해줘. 응. 엄마 근데 여기 빗이 없어. 아, 어... 이네 방에서 한다고? 응. 엄마가 1층에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야. 장갑도 가져왔네? 응. 엄마 이게 끝이야 응? 엄마 여기에 이거를 누르면은 여기서 나와 응. 이것도 갈색인데? 응? 어 엄청 갈색 이번에는 눈썹도 했거든요? 눈썹도 했더니 약간 갈색이 된것 같아 빨리 머리를 말려야지 엄청 잘 됐죠? 이제 아까 뿌리가 이렇게 검맸는데 이제는 톤이 다 같아졌어요 이제 누워서 핸드폰 게임 할거예요 안녕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좀 울적한 적 있으세요? <웃음>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되게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저의 성격이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? 그래서 막안 좋다고 느낄 때는 사람들이 막다와 막 이렇게 좋아할 때 별로 무덤덤한 거 근데 좋다고 느끼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업다운이 되게 심한 사람들은 막 좋다가 막 되게 우울해하고 이러잖아요 그 우울한 감정을 잘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는 편이에요 그냥 항상 방탄하게 무덤덤하게 무던하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거나 너무 처지지 않는 성격인데 아 오늘 아침에 이상하게 처지더라고요고아니요 이건 진짜 너무 맞습니다 운전만 한 시간 반했어. 운전하는 게더 편해? 어? 하는게더 편하지. 안 되겠습니까? 응. 차는. 오. 이게 뭔데? 이거 핸드폰 뒤에 붙이는 건데 음. 지갑이야. 뭐 이렇게 핸드폰 뒤에 붙이고 여기 뒤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, 야 카드도 넣고 립밤 같은 것도 넣고 아줌마들 지갑 가비슷한하알았전구나 어. 어. 근데 그거는 저걸 못 넣잖아. 립스틱 같은 거 점심 먹으러 나가거나 이러면은 그런 게 필요하거든. 저번에 우리 체라매니저 청첩장 받으려고 만났을 때 체라매니저가 이걸 하고 있었거든? 오, 괜찮 괜찮아 지더라고 이렇게. 어이씨. 진짜 이거 딱 아이폰 XS X, 아이폰 XS 사이즈에 딱 맞네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작업을 살짝살짝씩 해놓으면 음 약간 나중에 편집할 때 부담이 좀 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놓고 있어요 요즘에 꿈밤. 안녕. 고생했어. 음? 아이고 진짜 고생했다. 그러니까 내 진통은 3시밖에안 하니까. 음.